안녕하세요 주식이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아, 오늘 건설주 아주 흐름이 좋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어, 전체적으로 다 상승한 업종이 이제 건설주죠 반도체주와 마찬가지로 어, 그래서 이 전설주의 오늘 상승의 배경은 어, 윤도, 윤 대통령이 부동산 수요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라는 이런 주문을 했다는 소식도 있었고 또 집사라 어, 규제 지역을 다 풀고, 전매도 완화하고, 실거주 폐지. 그래서, 부동산 관련돼서, 그동안 그 숨통을 쬐고 있었던, 이런 각종 규제들을 해제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남 3구, 용산 빼고, 부동산 규제 다 풀었다. 또, 부당한 세제를 바로잡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을 형성되게 하겠다. 그래서, 과도한 규제와 또 세금을 매겼던, 이런 부동산 쪽에, 어느정도 숨통을 틔어주면서 어 이와 관련돼서 오늘 건설주들이 아주 큰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이 건설주들 어 먼저 오늘 살펴보실 건설주 특징을 보시면 뭐 우선주들이 아주 날르는 모습이었죠 동부우, 금호건설우, 어 뭐또 태형우, 진흥우 동부우가 상하가를 가면서 이제 가장 좋았고 시가총액은 80억 수준입니다 그리고 금호 67억 그리고 태형 92억, 다 이런, 뭐, 100억이 안 되는 수준이죠, 우선주들. 어, 뭐, 가볍다 보니까, 뭐, 새털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어, 그 외에, 이제, 상승에, 상승률이 좋았던, 5% 이상 상승했던 종목들 보시면, 어, 먼저, 시가총액이 1조 8천억으로, GS,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죠. 어, 하지만 뭐 실적이 이제 계속 나, 아락으로 떨어지면서 퍼가 이제 4배 수준까지 하락해 있었던, 어, GS가 오늘 6%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오늘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또 삼성물산, 어, 이 21조의 이 무거운 주식도 이제 4% 가까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고, 퍼가 4배 수준인 기업을 보시면, 예, DL이, 퍼네 배입니다. 또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는 이제 가장 많이 벌죠. 8,842원을 벌면서 어, 삼성보다 더 많이 벌죠. 이게 얘가 보면 시가총액은 1조 3천억. 삼성물산이 21조 대에 비하면 뭐 아주 뭐 어, 작은 시총이죠. 1조 3천억. 그리고 어, 건설의 대표 주자죠. 간판 기업 현대건설이 4.8% 상승했고 퍼는 7곱 배. 시가총액은 3조 9천억. 그래서 오늘 그 지수가 큰폭에 반등하면서 대형주, 어, 중소형주 뭐 골고루 아주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 그리고 퍼가 4 배, 또5배 수준에 있는 지능이 뭐 오늘 소폭 상승했습니다. 2.8%. 그리고 PBR이 어, 여기서 보시면 이제 0.3배 수준대에 거래되고 있는 놈. 그 보시면 HD 현대산업개발 0.23배, 또 0.32 DL이 KCC 0.32, 성도 0.25, 뭐 요런 어, 화성 0.3, 동부 0.29 그래서 상당히 이제 낮은 PBR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오늘 어, 대체적으로 이제 상승률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부채가 낮은 기업을 보시면 이제 동신이 27%, 또 수산인더 27%. 그래서 얘들 기업이 아주 어, 부채가 낮은 수준에 있죠. 그리고 시가총액은 100억 3천억대 수준에 있습니다 먼저 GS건설 작년 초부터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2만 2천원 대를 안 뚫을 것 같은 그 지지선이었지만 2만 2천원 대까지 붕괴시켰죠 그러면서 신저가를 한번 쓰고 그리고 이제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2만 2천원 선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체는 이제 이렇게 제 어, 다음은 현대건설입니다. 아, 뭐 11월 달에 뭐 아주 좋았죠. 흐름들이. 하지만 다시 하락하면서 어, 원래 있던 그 저점 부근까지 하락해 있었던 어, 현대건설이 어, 34,000원 부근에서 이제 반등했죠. 아, 다음은 신원종합개발입니다. 뭐 계속 연초부터 이제 하락해 있었던 어, 신원이고 4만 4,300원 부근에서 다시 재차 반등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DLENC, 얘도 뭐 GS와 마찬가지죠. 뭐 차트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음은 동부건성입니다. 아, 얘도 어, 11월달 아주 좋았죠. 흐름이. 그리고 12월부터 계속 하락해서, 어, 다시 그전 접점 부근까지 하락해 있었던 상태에서 오늘 어, 반등했습니다. 어, 다음은 지능입니다. 어, 동부와 거의 마찬가지죠. 뭐 비슷합니다. 차트의 흐름은.